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정선이 컨설턴트입니다. 유튜브로만 월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유튜브로 월매출 1억 이상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목에 앞서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고 그러므로 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유입함으로 해서 내 비즈니스의 도구로 활용할 거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에 따라서 영상의 컨텐츠나 또 영상을 노출할 수 있는 제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회수가 올라가는 제목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회를 높이는 목적 자체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다면 사실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따라서 어느 장르에 추천할까 어느 장르에 내 영상이 관련 영상으로 나와야 할까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시킬 거라면, 저처럼 비즈니스 유튜버라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영상의 컨텐츠와 제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이미 결정하셨다고 믿고, 저는 이 시간에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주는 제목 짓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조회수를 올리는 제목을 짓는 구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메인 키워드입니다. 메인 키워드는 다른 말로 관련 단어죠. 내 영상을 드러낼 수 있는 메인 키워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영상을 어디에 노출을 시킬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표현하는 정확한 메인 키워드를 잡지 못하시면 알고리즘은 엉뚱한 데다가 내 영상을 노출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은 엉뚱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 당연히 클릭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클릭률이라는 게 있죠. 노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회 수가 있습니다. 이 조회 수는 클릭이 됐을 때 나오는 게 조회 수죠. 조회 수가 잘 나오면 10%, 안 나오면 5% 미만으로 나오죠. 그러면 클릭률이 높다면 노출이 조금 된다 하더라도 내 영상이 클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가장 기본인 메인 키워드 자체를 여러분이 잘못 잡으면 엉뚱한데 내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영상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키워드는 내 영상의 노출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상이 어디에 노출이 됐으면 좋을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에 제 영상이 관련이나 추천으로 떠야지 실제로 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도 비즈니스 유튜버라면 여러분의 고객이 어디에 많이 있을지 그리고 내 영상이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게끔 컨텐츠와 제목의 메인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2021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증여세, 절세할 때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방법 제가 이런 제목을 만들었어요 자, 조금 긴것 같지만 각각의 문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키워드는 제 영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증여세, 절세라는 문장입니다 증여세, 절세 왜?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들어와야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할 거고 그게 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제목을 증여세, 절세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아 증여세? 그러면 증여세와 관련된 영상에 제 영상을 관련으로 조금이라도 띄워줄 거예요. 띄워주고 또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상에도 제 거를 띄워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인 키워드는 일단은 제 영상을 관련이나 추천으로 띄워 줄수 있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판단을 할수 있는 힌트를 알고리즘한테 줬죠. 그래서 제 영상이 누군가의 영상에 떴습니다. 바로 세금과 관련 있는 영상에 떴겠죠. 그런데 알고리즘이 아무리 저를 띄워줬는데 독자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제 영상은 조회가 안되겠죠. 자 두번째 바로 메인 키워드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바로 이 강조 문구 그리고 강조하면서 또 메인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문구 이런 문구들을 앞뒤에 배열을 한다는 거죠. 강조문구는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아, 뭔가 매력을 느낄 만한 강한 멘트가 좋습니다. 많이들 보시는 것처럼 긴급, 뭐 특별, 뭐 여러가지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 절세는 절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면서 이 절세와 관련 있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자, 메인 키워드, 영상과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될 거고요. 이 문장을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뭔가 눈길을 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거랑은 약간 달라요. 앞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눈길을 끌만한 단어, 그런 단어를 넣어주시는 거고, 뒤에는 바로 이 메인 키워드와 강력한 것을 좀 버무려서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독자들이 느껴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이 전달해줘야 될건 뭐냐면, 바로 제목만 봐도, 아,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겠구나를 직관적으로 독자들이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에서, 어, 저 영상을 보면 최신 개정된 세법으로 해가지고 최신 정보네? 중요세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목 짓는 핵심 포인트. 자,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관련 단어. 메인 키워드라고 했어요. 영상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그리고 이 관련 키워드를 눈길을 끌어줄 강력한 단어. 마지막으로 강력한 단어와 관련 단어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이렇게 해준다면 독자들은 여러분의 영상으로 본인도 모르게 클릭할 수밖에 없죠. 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이 영상에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제목의 구조입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우리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하듯이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외우는 거예요. 관련 단어, 앞에는 강력한 단어, 눈길을 끌 강력한 단어, 그리고 관련 단어와 강력 단어를 같이 조합을 한 근거, 이런 문장을 구성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뇌에서, 이 영상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야라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많은 영상 중에서 내 영상을 클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목은 최대 60자까지 가능하다 그래요. 저는 보통 20자 내외로 합니다. 예전에는 제목을 짧게 했는데 간혹 가다가 제목에 핵심 키워드가 잘못 들어가거나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제목 자체로서 독자들이 뭘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지 못할 경우는 클릭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상의 클릭률을 한번 보세요. 제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러나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게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낚시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도 몇번 낚였을 텐데 제목에 그럴싸하게 정말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클릭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목과는 다르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바로 나와버리죠. 이런 낚시성의 영상, 제목은 내 영상의 퀄리티를 확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평균 시청 유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청시간을 확 깎아먹죠. 요새 유튜브에서 시청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100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왜냐 유튜브가 고퀄리티 영상이라고 파악하는 거는 바로 이 시청시간이거든요. 끝까지 본다면 당연히 좋은 내용이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시청 시간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클릭 수에 악영향을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클릭 수는 뭐냐?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이 옆에 관련 영상이나 추천 영상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 영상이나 추천 영상에 내 영상도 뜹니다. 네. 그랬을 때 독자들이 내 거를 보고 또내 거를 클릭한다.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을 굉장히 좋은 영상. 그래서 이 영상을 더 많은 곳에 또 노출을 해주는 선순환을 긋게 돼요 그러나 낚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자마자 나가버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클릭률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별로면 동영상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동영상이 선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청도 하지 않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1단계에서 그냥 멈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1단계부터 고객의 눈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알고리즘에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상은 엉뚱한 곳에 노출이 될 거고, 노출이 되면 클릭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조를 반드시 머릿속에 꽉꽉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어, 메인 키워드죠? 강력 단어, 관련 강력 단어. 바로 이 강력 관련을 근거가 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를 같이 넣든다면 여러분의 영상의 제목을 보는 순간 많은 독자들은 여러분의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4.0에서는 이 영상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시청시간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음번에 구독자 늘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